맛있는 걸로 골라서 사 올게. 가자! 제발. 긱! 저 실합니다만 긱! 어? 저저 강아지는 저 인형입니다. 인형이요. 맞아요. 우린 인형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닌단 말입니다. 문제 있습니까? 야 으아아아악!! 어, 잠시 실례합니다. 혹시 이번 전국노래자랑 콩쿨대회 예선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? 모른다!! 아, 아. 음. 아! 뭘 찾? 아 어신든다리래요 벌써 늙었는데, <웃음> 예!